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위암을 때리자 곧바로 가격당하여 뇌 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하였다면 건강검진 혈압 정상시 형법상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라 할지라도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 0 1 5 가하 580751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, 쟁점, 보험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.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는 건장한 체격을 가진 23세의 청년이었던 반면 망인은 55세의 중년 남성이었던 바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머리에 가해진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. 이 사건 사고 발생 5일 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는데, 사고 발생 9일 전 건강검진 결과 혈관 관련 지병 등 이상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, 국가수의 부검 결과 두피와 출혈이나 두개골 골절 등의 외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중대 뇌 동맥류에 있던 뇌 동맥류가 자발적으로 파열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, 이의 뺨을 두대 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인이라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,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, 망인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다 할 것입니다. 쟁점, 면책조항에 부합하는지 여부 형법상의 범죄 행위 또는 폭력 행위인 망인이 이의 뺨을 두 차례 때린 것과 그 결과라고 볼수 없는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. 쟁점 기왕증 감액 여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10개월 전 고혈압으로 두 차례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망인의 뇌 동맥류가 이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이른 시일 내에 파열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망인의 고혈압 증세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남아 이 사건 사고 및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사고 9일 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혈압은 정상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주장은 이유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